우리 수학 포기자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구독자분들 수학 포기자들 찍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팡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처음에 영상을 많이 찍어서 자주 올리려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저도 직장이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직장 다니면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영상의 퀄리티를 더 좋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업로드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한번 찍어놓고 현장 가서 다시 찍은 적 그러니까 두번 이상 가가지고 찍은 적이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갖다 보면 나를 또 궁지에 몰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영상 업로드를 자주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필기 필기 공부 꿀팁 좀 알려달라 맨날 꿀팁 꿀팁이라기보다 제가 공부했던 반에서 꼴등했던 애가 공부한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아 이건 저만의 터득한 방법인데 질질 안 끊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기사 필기 책입니다 연도는 2014년이고요 제 책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포스트잇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죠. 이 문제는 뭐냐? 제가 다시 한번 본다는 겁니다. 일단 제가 필기 공부를 한 방법은 전력 변환기가 기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단만 외워도 충분한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문제 풀고 나서 여기 위에다 표시를 해주세요. 동그라미면 동그라미. 틀렸으면 X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하면 왜 좋냐?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필기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한 권의 책을 다 들고 가면 그 시험장에서 뭘 봐야 될지 몰라서 이 첫째, 첫 장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이 포스트잇을 붙여 놓으면 어, 시험장 가서 이 부분만 보면 돼요. 왜냐 내가 맨날 틀렸던 부분이니까. 이 동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그라미 쳤던 부분들은 내가 까먹을라 해도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이 동그라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까먹을 수 있지는 않으니까. 우리 시험장 가서는. 이 포스트잇 붙어있는 것만 보세요. 그러면 내가, 틀, 내가 틀려서 머리 안 헤어진 것들만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화연도를풀때 X표시, 동그라미 표시, 동그라미 표시 이 동그라미에 대한 거는 두번 풀었을 때또 맞아요.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런 X표시 된 거는 머릿속에 안 남았거나 들 공부했거나 하기 때문에 이걸 또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시험장 가면 이렇게 포스티잇 붙어져 있는 놈들만 봤어요 이거 포스티잇 붙어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X표시가 돼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애들은 공부해봤자 이미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100% 머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시험장 이대로 가면 또이 문제는 무조건 맞아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애들은 근데 이 X표 쳐져 있는 애들은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이 동그라미 돼있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근데 이 X표시 돼있는 것들은 한번 더 공부를 해보세요 이 전기기사 필기 책에 첫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과년도 돌아오는 게한 50%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문제 중에 50%는 이미 내 머릿속에 있고 X표 쳐져 있는 것들 중에 외워야 될거 내지 20%만 올리면 60점에는 맞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 그리고 우리 수학 포기자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구독자분들 수학 포기자들 그 수학 포기했을 때막 공식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자기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서 제가 그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블록선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블록선도블록선도는 어려운데 찍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런 블록선도가 나오잖아요. 이거 나오면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.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. 아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. 얘가 마이너스면 요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. 이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거든요. 이 분자의 위치는 뭐냐. 얘네들입다 얘네들. 여기 보시면 G1, G2가 되어있죠 여기 분자는 그럼 G1, G2만 찾으면 됩니다 G1, G2, G1, G2 얘가 G1, G2, 얘가 G1, G3 얘는 아니죠? 얘 아니죠? 여기 G1, G2 되어있죠 그럼 G1, G2가 일단 분자에 있어야 되고 이 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놈을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아니죠? 플러스죠 얘가 답입니다 쉽죠? 블록선도는 요것만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블록선도에서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버립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리세요 뭔개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저만의 공부 방법입니다 회로이론이나 이런 데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내더라고요 정말 풀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런 식인 개, 이득의 여유는 이득이 몇 개냐 저는 무조건 마이너스 20dB로 찍었습니다 이게 답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럼 이득 나오면 마이너스 20 찍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다 바뀌어도 저는 이걸 할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득은 무조건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찍었어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어려운 거를 계속 파고들면 시간만 갈 뿐이고요 포기할 수 있는 건 빨리 포기하고 만연도에 답을 한 번이라도 매칭시켜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다 저만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못 하는데 이거 막 자기압 보면 은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맥스 전작에 초 방정식은 이런 거 이거 사실 아시겠어요? 저는 잘 몰라요. 근데 이거를 찍는 방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 하나마다 저만의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나가지고 여기다 매칭을 시켜서 저는 땄거든요.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다 암기해가지고 매칭 시켜서 따면 되는데 저는 수학도 할줄 모르다 보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 좋게 필기 합격한 거죠. 쉽게 나왔을 때. 근데 그게 운이 좋았을까요? 어쨌든 노력을 했으니까 운이 따랐다고 봅니다. 근데 제가 전기기사 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메일을 달라고 했더니 메일이 너무 많이 오고 댓글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드릴 수도 없고 메일을 일일이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. 다음 번 영상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영상 자주 업로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기사 공부하시다 보면 과 년도 문제를 보시다 보면 막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새로운 유형의 기출 문제들도 있을 테고 새로이 보내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옛날 과 년도 문제, 예를 들어 95년도의 문제를 보면 되게 쉽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불만을 품으면 안,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문제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95년도의 기출 문제 나왔던 분들은 그문제에또 신출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면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문제도 바뀌고 노력도 그만큼 따라가야지만 기사자격증을 추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단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내 마음에도 공부하시는 편하실 겁니다.